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저이현진 그 위원장님 이홍용 그 이사장과의 인연이 기본적인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부탁은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미리 양해를 좀그겠습니다만 아, 도저히 제가 뭐 갈채 몸이라, 그 기조강연문을 쓸 시간이 그저 세 가지가 안 된다. 그리고 특별한 자료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내자회 쓰니까 사실 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민망스럽습니다. 자료를 나눠드리지 않고 제가 <웃음> 뭐 기소 강연이든 말제든 그 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 상황이 이제 뭐 그렇게 되고있으니까 어,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잔혹 없이 예, 한 30분 정도 어, 제, 제가 평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제 경험 어, 이것을 담아서 어, 인권과 균형을 좀 이제 그리고 궁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짧고 큰그 편으로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소에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 권력이 국가 왜 중앙정부 권력이 작동하는가? 제 답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작동하지 않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 국가가 크게 바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해소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해소하면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한인가 이야기해보라고 아, 총리를 임명하고 반광도 임명하고 재벌을 집어넣기도 하고, 재벌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아, 그것이 있는 거 아니냐. 무가한 사람한테 택해 주니까. 뭐. 대통령이 그런 말한 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기억 하나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누가 하나 감옥에 놓고 빼고, 또 장관 씻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보죠. 대통령이, 대통령 힘이 필요한 것이 그것인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농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들, 노동개혁을 하고, 이적자원성체계를 바꾸고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금융체계를 개편하고 산업구조를 바꾸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이런 것일 텐데 대통령이 그럴 힘이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이 그럴만한 힘이 없습니다. 노동계약 하나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할수 있는 힘이 있을 것같습니까 대학구조조정 이야기하지만 누가 그래요? 변형발전 이야기하니까 아 변형발전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서울대학하고 연대보내를 갔다가, 저기, 강원도 행성하고, 저, 전국 영향으로 연대보내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50명이 목이 날아가고 타득이 되는 건안 됩니다. 또, 그 억지로 해봐야, 수도권에는 또 다른 게 아니 생기게 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게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청년적으로 시켰에 제가 법안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법안이 우리가 청와대에서 실제 세봤습니다 3,000개 이상의 법률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청년 정로 중간 넘어때까지통과된 법률 3,030개를 실제 그 법이 입반되기 시작해서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저희이 계산해 봤습니다. 평균 얼마나 들렸냐? 평균 35개월. 인수위이 이야기한 것이 내인들에게 들었었어야 그 법안이 통과된다. 그것도 통과된 것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법안들이 통과 안 되고 그냥 죽어버린다. 그걸다 빼고 통과된 것만 제게 돌려지않죠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오는 동안에 우리 국가의 근본적인 개혁을 한다. 그것은가다 그래서 대통령은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적 기대는 엄청나게 큰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지만 우리가 생각는 만큼 크지않아. 게다가 여소야대다 뭐다 해가지고. 국회는 그러면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국회의원들 저좀 좋은 사람들 바꾸고 네,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너 같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가 좋아지고 국회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국회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국회는 농경시대의 유물입니다 법안의 숫자가 농경시대 때 그야말로 우리가 그 정책 문제가 간단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작을 때 1년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 그냥 몇십 개, 기껏해봐야 뭐몇십개몇개 이렇게 될 때, 질문과 같은 의혹 구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죠. 그러나, 온갖같이, 매일같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정책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 국회가 입법을 풀어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이끌어 나간다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도대체, 그렇게 많은 법안들이나 정책 문제를 해결하자면, 국회의원은 거의 모든 법안을, 법안이나 정책 문제를 콤베어 벨트에 실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날라야 될 텐데 그건 이미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라는 것은 대립하는 장소고 신의 의견하는 장소고 토론하는 장소고 가서 그 안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쉽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가 들어가도 오늘날의 국회는 그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료 사회는 어떨까요? 관료사는 정다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활을 만 작동할 수, 그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거다 알고 계십니다. 관료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특히 직권화된 관료체제는 더더욱 어떤 규정과 지침과 훈련, 법과 영과 이런 것에서 움직이지 기 때문에 경직될 수밖에 없고 더그 많은 법과 영과 훈련과 지침이 다관료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지뢰가 되거나 아니면 철조망이 되어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다가그 지뢰를 밟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우리 국가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와 그 다음에 관료사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국가 부분을 상당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민 사회의 자율적 기능을 갖다가 자율적 기능이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시장이 자율적 규제 자율적인 규제 기제를 마련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과의 국가가 하던 부분을 상당 부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는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부분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부분과 시장 사이의 기능의 조정 역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국가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권력을 지고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권력을 하향적으로 아니면 권력을 베이스해서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라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국가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면 국가의 역할의 재조정이라면 이 문제가 심각한 화도로서 등장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안으로 들어오면 꼭 없습니다. 국가국은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어떤 지금 어떤 개혁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가면 행적인 역할의 비해 그러니까 입법 행정사법 국가 권력을 줄인 다음에 그 국가 안으로 돌아서는 다시 핵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 간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종적인 축의, 핵 축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종 축에 있어서의 변화가 심각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는 지방 공권과 그 다음에 자치, 의연리 중앙정부의 불안이 지방정부로 내려가고 그 지방정부의 권한을 다시 신사회로 내려가는 이러한 혁신이 있어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통틀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고 우리의 지금 국가운영 형태를 저는 국가주의 레짐이라고 레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짐은 정권이고, 또 어떤 분은 정부도, 정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제가 말하는 레짐은 정치와 관련된, 국정과 관련된 그냥 통합으로서의 총합으로서의 레짐이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정치 문화와 관습과 제도와 그 다음에 규범과 이런 것이 통틀어져서 레짐이라고 제가 보고 싶습니다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 국가주의 레짐을 그대로 운영해왔다. 언제부터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일제기를 거쳐서 제1공화국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국가주의 <웃음> 여진이 그대로 존재해왔다. 민주화를 거쳐서 권력의 주인을 우리 국민으로 만드는데는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성공을 했지만 그 권력이, 집합적인 권력이 집합적으로 존재하면서 그것이 개인의 자유권이라든가 시장과 시민 사이를 억누르고 시민 양과 시민 사이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국가주의 체제는 여전하다.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된 어떤 가공 수의 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레짐은 제가 왜 레짐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원래 조선 시대를 이야기다. 조선은 조선의 외집이 뭐냐 조선의 외집은 왕정입니다. 남인이 집권을 하든 서인이 집권을 하든 동인이 집권을 하든 북인이 집권을 하든 왕정이라는 외집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풍양조시가 집권을 하든 아니면 안동김씨가 집권을 하든 왕정이라는 외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왕정이라는 외집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시대가 바뀌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죠. 왕정은 누구나 짐작하시다시피 언제 때나 존재할 수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아주 원시적인 농경사회나 아니면 초기 농경사회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통치구조입니다. 왜? 왕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레진아입니다 신분질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세습적인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습적인 권력 말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엘리트의 충원이 제한되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왕만 하더라도 세 살짜리가 왕이 되기도 하고 열 살짜리가 왕이 되기도 해요. 그런 왕이, 너 초기 농경 시대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유통 경제가 발전하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각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죽어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세속적인 권력이 가진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서 충원이 되는 그런 정치 엘리트나 정책 엘리트들이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몰락해야만 해야지 되는 그 왕정이. 몰락하지 않은 채 좀비처럼 존재하면서 조선조 500년을 유지됐다. 그 바람에 유지는 됐지만 민난 이후에는 우리는 완전히 그야말로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의 좀비 국가라도 해도 이야기해도 좋을 그런 레진이 계속 내려왔다. 그러가 결국은 스스로 세섭의 고리를 끊었던 명치유신을 통해서 세섭의 고리를 끊었던 일본에 의해서 국가를, 나라를 뺏겨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음,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시대는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가 하 점점점점 개인과 개인, 연결된 개인이 혁신과 창의와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사회를 주도해내고 생산되고 주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시기에 국가권력이 강력한 국가권력이 여기저기 여기저기를 규제하고 있는 이 직업현재의 국가주의 외진이 결국은 조선 인난 이후에 조선적 후기에 그 잘못된 외진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대통령이 들었어도 그 대통령은 결국은 실패하고 국민들 비탈을 받으면서 청와대를 뚫날수 밖에 없고 그 대통령은 그직을 떠날 수밖에 없고 어떠한 국회의원도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보통의 국회의원들처럼 그냥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속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속이고 있는아 하면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국회의원 물갈이를 하면 국회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국회의원들 만나보십시오 국회의원들 한분한분 한분 만나면 한분한분 한 만난 국회의원들 만나고 와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아, 그 사람은 괜찮더라. 그 사람만 괜찮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괜찮습니다. 다 말하자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30, 선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집합적인 결정을 하고 국회의원을 그고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진영 논리가 싹트고 그 다음에 어떤 파벌 논리가 싹트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일이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면 누구를 브레크하는가 하면 내가 잘못했다가 내가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영 논리를 만들고 그것이 방파를 만들고 그것이 파벌을 만들고, 그것이 파벌을 만들고. 조선의 방파와 그 다음에 어떤 시속단에 소위 말하는 세도정치가 그 사람들의 김종순의 잘못이고 누구의 뭐 누구의 잘못이고 이런 식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국가 그 자체가 이미 가동무구조가다 부서지고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그것이 당파가 되고 그것이 말하 세도정치가 됐던 거지 세도정치와 당파가 국가를 말하것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왕정이라는 걸 외집이잖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주의 레짐을 가지고 있는 한 대통령은 실패하고 그 다음에 국회는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자치단체장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도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로운 국가인데 어디에 국가주의 레짐이 있다는 이야기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중앙조건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주의 내진이라고 하여 들 정도의 강력한 시장 규제와 그 다음에 신인사회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배인죄가 적용이 되고, 한국의 배인죄를 미국의 변호사들을 데리고 설명을 하려면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말하면 죄가 되는가. 단단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게 한국에서는 죄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요. 국가주의 대지입니 죄가 되는 게 많으니까 이것이 뭘 만드는가 하면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검찰에 대한 감시가 없어가지고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죄를 칠 수밖에 없는, 없게 됩니다. 제가 하나의 일을 뜻합니다. 제가 국민대학 교수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거든요. 대학 교수가 됐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평생 하고 싶은 직업이요 그때까지. 그걸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된, 된 다음에 제가 제대로 한 것이 뭔가 회계 구정을 하라고 했어요. 왜? 특수대학원에 교학부장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 교학부장을 하니까 강사료를 갖다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학교 규정이 강사료가 시간당 3만 5천원 밖에 못거죠 5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 3만 5천원 밖에 못 주니까, 46만 5천원을 내가 회계 구정을 해서 만들어냈어요. 혹시 내가 대학고수가 돼. 그래서 내가 학교에다가 막마무을되었어 내가 왜 대학고수가 이회계규정을 해야 돼? 교육부 규정이거든 교육부 지침 과연 교육부가 거기까지 가야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육에 있어서만도 학교가 어떤 것이 학교라는 것은 교육부가 규정을 해요. 선생은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다규정합니다 국어는 몇 시간 내야 되고 교육부 규정을 해도 산수는 몇 시간 해야 되고 과목은 나눠서걸바르쳐야 되고. 지금 우리 그런 시대입니까? 교육부가 교사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무조건 그 룰을 따르라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사회인가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사회 변화를 다읽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서 인력심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다 알아야 될 텐데 과연 교육부가 그런 걸다 알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는 중요 하나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중국에 비해서 한국의 코딩 교육이 중국의 30%밖에 안 되고 시대 변화를 못 입고 있었다니. 그런데 그걸 권한을 치고 아직도 말하자면 교사는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된다 교사가 교사가 어떤 사람이 되든 우리 대학 공식 채용하듯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또 학교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학부모들 자체가 좀더강화돼서 학부모들이 자연적으로 교사를 채용하면 안 되나요? 왜 말하자면 국가가 일일이 것을 정해줘야 되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통합교육 시키면 안 되나요? 저는 제 집안에 통합교육을 하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을 나눠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짓기변홍사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실하고 협동하는 것을 배우고. 하학기 내내 집 짓고 배농사 하면서 놀이삼아 그 안에서 생물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상수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삼아 학교를 가요. 고그러고도 교육은 제대로 되는 통합교육이 다 있는데 그런 거 만들면 하나안 되나요 학교가 국가가 일들이 그걸 다 정해가지고 상수 몇시간 국어 몇시간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미 국가주의 35에 돌아서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을 부산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외진 체인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가 되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가주의적인 사고나 국가주의적인 이것이 우리의관습화되 가지고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고 툭하면왜 저기에는 관료가 없냐 왜 저기에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냐 왜 저기에는 그, 그, 그 부에는 이런 부서가 담당하는 부서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데이다 국가주의적 사고입니다. 간통제가 없어졌다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바람피우는 사람들을 가보게 해줘야됩니다. 그것이 국가와 관리하는 일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고 소멸는 그런 사고를 하는 분들이 이미 국가주의의 쩌들 이기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국가주의적 사고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 가설이 뭐냐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보다도 훨씬 더우월하다는 어떤 점에서 지식과 정보와 그 다음에 어떤 판단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면 시민사회나 시장의 주체는 전부 이기적이고, 사납고, 어리석고, 그리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주고, 국가가 이끌어줘야 된다. 그 속에서 국가 권력이 나는 너를 일을 해야 되겠다. 지방 통권하자면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무슨 야기가나오는가 지방의 권한을 주고 엉망이 된다 지금도 아직도 지방의회 의원은 자기 전신값을 결정을 못합니다 출장을 가면 숙박비와 그 다음에 밥값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여비, 여비규정을 따른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여비규정을 따르겠습니까? 23,000원 정해졌다. 면 23,000원짜리 먹겠습니까? 3만 원짜리도 먹겠죠. 또 많은 면또 회계규정 하는 겁니다. 그런데왜 그것을 도대체 자취를 하라고 하면서 자기 밥값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무슨 지방자치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은 뭘 나나오려면 하면 밥값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해주면 가서 10만 원짜리 먹고 호텔 가서 밥 먹고 맨날 그럴 거라. 그러니 못풀어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이 몇십 시자리라뭐 이런 것왜그러 그래? 풀어주고 풀어만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대해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불량식품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야단이 맞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에게 불량식품을 먹으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국가주의적 사고. 왜 국가주의적 사고인가? 뭘을 한다면 불량식품은 국민들이 불량식품이 돌아다니면 그 불량식품을 국민들은 어리석게 그냥 주는대로 먹고 가도 배탈이 나든 아니면 몸이 아프고 그냥 먹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까? 불량식품의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그리고 불량식품이 일부 돌겠죠. 돌고 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가의 규제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규제가 생성되게 되어있습니다. 학부모가 그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학교가 그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당연히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나 거고 그러면서 가보어서 구조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인데 애초에 말하자면 엄청난 규제를 해놓고 그 규제를 갖다가 지역의 변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차질성이나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담요도 도시 전국으로 가버리고 난 다음에 가사는 뭐냐 하면 이거 푸면은 사람들은 불량식품 먹고 죽을 수도 있어 아플 수도 있어 우리 국민 그렇게 우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 먹방방송을 규정해야 된다왜 그러냐 합니다. 먹방방송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게 음식을 많이 먹고 살이 찌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제 아닙니다. 그렇게 사답고 의석고 공공성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국민 아니고 오히려 성공을 향한 열정도 강하고 혁신 영향도 높고 그 다음에 또 공동사대에 대한 관념도 굉장히 강한 국민입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정보와 기술과 지식과 판단력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만만치 않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면 당분간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작용은 결국은 저절로 치유되고 주민들의 감시체계가 더 늘어나고, 지금은 주민들 감시체계가 약한 것이, 중앙정부가 감시해준다고 믿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데,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그냥 나 벌주는 걸를 관리감독이 아니라, 지도적 입장에서의 관리감독이나 좋은 방향으로 그 이끌어가는, 유도하는 기능도 있어도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불신이, 국가주의의 또 중앙집권주의의 근본이 되는데 우리 이제 좀풀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그왕정이 일종의 좀비레즘이 돼가지고 몇백 년을 우리 국민을 힘들게 했 듯이 지금 이 잘못된 중앙집권적 강력한 과도한 중앙집권체제가 이것을 또 어떤 좀비 국가로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이 균형발전은 지방화와 아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은 연방제 국가에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연방제 국가는 그 정도가 약합니다. 반일 국가에 있어서 그것도 중앙집권적 체제가 강한 국가일수록 수의도시 현상이 일어나고 집중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권력이 있는 곳으로 결국은 돈과 비즈니스가 몰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더 문화가 생성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더큰 것은 더 크게 되고 작은 것은 더 작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우선 균형발전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균형발전 그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이 균형발전이 결국은 무엇을 부순다고 보는가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주의 레진이라든가 이 국가주의 체제를 좀 부수고 좀더 자유로운 국가 신사회와 시장이 좀더 자유로운 국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가게 되면 피닉빈 부익부 현상이라든가 불공정이 더더욱 불공정, 불균형이 더더욱 더큰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늘 자유주의 체제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유가 뭔가는 바로 그 불평등 그리고 잘못된 배분구조 이런 것이 결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만들고 공산주의 혁명을 만드는 거아니습니다 결국은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확보되지 못한 사회에수록 자유주의 체제나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보다 말하자면 시장을 자유롭게 하고 시민사회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가는 이 불균형을 시정하는 그런 데 대해서 국가가 이 부분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수 밖에 없다. 라고 지금 보고 단순히 어떤 균형을 평가하는 그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자유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균형발전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고 이 문제에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착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또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가 오히려 더 이게 이 자유권을 주고 지방의 권한을 주면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모든 걸지고서 이렇게 배분하는 형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은 또 그대로 같은 현상이 대풀렸다고 보는 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는 건 지방과 균형발전을 연결하겠다. 중앙정부가 할 일은 계속 하겠죠. 공사공단도 옮기고 참뭐또그 다음에 이저 뭡니까 도로도 놓고 항만도 건설하고 중앙정부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동력은 어디서 생성되게 하겠다라는 건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가 이 문제에 좀 앞장을 쓰도록 만들겠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대표적인 앱니다만,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것을 만드는데, 옛날, 같, 옛날 같으면 산업단지다, 뭐, 아니면 어떤 어, 그, 저, 어, 특구 같은 경제 어, 투자자유 구역이라든가, 이걸 중앙정부와 정해서 이으킬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디자인을 해보라? 어, 시도지사가 중심돼서 디자인을 해보라? 시도지상에 중심이 돼서 디자인으로 하면 그냥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디자인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인력의 수급은 어떻게 할것이지 이때까지는 중앙부가 정 하니까 중앙부의 산업통상부나 국토해양부가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괴궁도단전 그러다 보니까 산업 단전은 들어서는데 인력 공급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막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시도지사가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치단체장 그래서 이분들이 좀 힘을 합해서 디자인을 하면은 중앙정부가 그것을 특구로 인정하고 기발활동 특구로 인정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강력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같은 것에 반면 내지는 유예가 되도록 해주고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어떤 사람을 요청하겠다라고 해서 그에 필요한 규제를 요청하면 그 규제를 중앙정부가 큰 문제가 없으면 그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 그래서 시도지사 이 지역주도 내지는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이지방화 문제 내지는 분권의 문제와 연계해서 가겠다는 라 것이 기본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여력 또그 다음에 인력자원. 그래서 인사 행정이라든가 재무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도지사님의또 지방정부의 수당들에게 그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런 것이 시부지본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지역 단위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중앙정부가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는 정말 개발도상국가가 아니고 별로 없습니다. 앞서가는 국가일수록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혁신은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지방정부가 혁신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혁신이 일어난 다음에 그 혁신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는 이걸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됩입니다잘 아시다시피 80년대, 90년대에 미국의 Re-Inventing Government 같은 것이 미국을 많이 바꿨죠 영국도 바꾸, 다 바꿨는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온가? 중앙 정부가 먼저 나간 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내난 혁신들이 그것을 중앙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지 이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프로세스였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방 정부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지역 사회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중앙 정부가 받고 있청 천편일률적으로 고난이 없습니다 행정의 혁신을 할 수가 없어. 인사행정이고, 재무행정이고 혁신을 할 수가 없어. 회계 기준이고, 뭐, 뭐, 전부 지침을 내리고, 인사로 모조리 부당체장한 사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전역, 강원도 행성의 군수가, 나는 이 행성에서 정말로 글로벌 인재가 필요해가지고, 이 행성을 정말 획기적으로 막기 위해서, 내부당체장한 사람은 내가 연봉을 5억을 주든, 3억을 주든, 이런 사람은, 기업인들 중에서 한 사람 뽑아와가지고 좀 쓰고 싶다. 그럼 쓰고, 쓸수 있어야 되는 거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뭘 혁신을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외진 체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국가주의적 외진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사고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단순히 이제, 이제 그런 이야기 좀 뽑아라.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정권 바뀌어야 되죠. 때로 그러면서 도 생산적인 정권이 나와야 되겠죠. 또 국회의원 바뀌어야 된다. 바뀔 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마치 무슨 물, 국회의원도 물갈이가 안 되고, 국회가 안 되고 정권도 말하자면 어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투자가 잘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 크게, 노무현 정권 때문안 된다고 했어요.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성호회에서 봤을 때 강연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문에 우리 경제의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라고 내가 아, 춤을 추겠다고 했어요. 왜 춤을 추느냐? 이제 끝나는 정권이기 때문에. 끝나는 정권이기 때문에. 매번 정부 때마다 우리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정부 잘못했죠. 많은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 앞에 전부도 잘못했고, 그 앞에 전부도 잘못했고, 많은 것을 잘못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 문제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외진의 성격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가버런스 구조를 바꾸자. 라는 게이 가버런스 센터의 주된 목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 없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또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패널들 토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앉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 분의 패널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너무너무 바쁜 당선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그리고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원수 우리 경남, 오지사 장사님, 그리고 좋은 12년의 기초자치단체 경험을 가진 도봉구청장 이제 내일 모레 물러난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학계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글과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 유재일 교수님, 이렇게 네분 모시고 저희가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 바쁜 시간내서 참석해 주신 네 분께 뜨거운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어, 이제 순서가 음, 제가 이제 들어가서 기긴 할텐데 어, 위정복 시장님이 제일 바쁘십니다. 그래서 위정복 시장님이 조금 늦게 오셨고 아마 곧 방송 주장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유정욱 시장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방한수 지사님 당선님은더 계셔도 되죠? 네, 네, 순서가 가능하면 저희는 끝까지 같이 앉아서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어, 유종목 시장님 먼저 한 10분 15분 말씀하시고요 어, 그 다음 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 전화기 박완수 지사 당선 이제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그 의미 있는 행사고, 또 박재환 장관님이 저한테 감옥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앞에서 조금 음, 들었는데요. 우리 김영준 위원장님은 제가 옛날에 김포시장할 때 아, 시장군주국 총정위 사무총장을 하면서 우리 자본교수로 같이 일을 이후에 네, 지방자치 분권 문제에 대해서 줄곧 같이 생각을 공유했던 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 김영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어, 다 동의를 합니다. 아, 국가주의라고 하는 일을 대한민국의 현실적 상황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그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람이거든요. 어, 제가 공직을 처음에 내무부에서 시작해서 어, 여기 저 박승주 선배도 계시지만 도에서에서 내무부에서 근무를 거쳐서 또 도의 국장을 거쳐서 이제. 군수부총장 시장을 다 침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민선시대가 돼서 제가 첫 김포 민선군수라고 또 시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자치 현장에 누구라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무부에 있을 때도 지방자치계획단에서 지금 지방자치 문제를 전부 다 설계하고 법안을 만들었던 당사자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도 제가 지금 행안입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번 정도 일했고 그리고 제가 어, 그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 지방행정을 모두 다루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이제 천시장 이번에 됐는데 먼저 어, 2014년도에 천시장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방 자체 현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은, 아까 김용용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의 그 역사 문화적인 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소위 말하면, 군이 나라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된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정부, 지방정부라고 할게 없죠. 그다음 지방의 그런 조직들이 형성됐던 그런 오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본본 제어들에서 나라를 형성되고 또 연합이 되고 이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실수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오랜 정서 문화 속에 있어요. 보이지 않게 국가와 지방,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 관계, 상하관계라고 하는 이걸 기본인식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라는 개념은 약간 좀 비하적인 개념 하위적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얘기하면 뭐, 대학을 내게 할 때, 서울에 있는 대학,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방이란 개념 도 오류가 있잖아요. 서울도 지방이거든요. 서울도 지방입니다. 서울은 중앙이 아니죠. 지방에지방치장이에요 서울도. 근데 우리는 수도 중심, 국가 중심, 이런 체제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소위만 말 분권이라든가 정말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그런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첫 번째 진단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걸 조금 알듯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력,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여전히 가져야만 되는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까 아, 우리 김 교수님 도 말씀하셨는데 야, 아직은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문제도 너무 많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사실 그 내면적에는 보이지 않게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중앙정부의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행안부 아, 장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때 많이 개혁을 하다가 아, 그잘 안되고 있는데 왜꼭 지방에 보면 무슨 다 지방, 무슨 무슨 경찰청, 노동지청, 뭐, 전부 다 해야 되느냐. 아, 인천관리전 인천 노동청 하면 되고, 인천경찰청 하면 되지. 예를 들어, 개념적 부터가 지방을 좀 낮춰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 검찰은 좀 틀려요. 검찰은. 그거는 하위적 개념이 아니에요. 런데 이런 이제 문제인식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방의 아까 자치권이나 이런 부분을 부상 유치로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질이 민주주의는 나쁜 제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류에서는 그보다더 좋은 제도를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거든요. 지방자치를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지방자치 가야 될 길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돼 그래갖고, 늘 지방에 문제가 없나, 뭐, 지방의원들이 외유를 가서, 뭐, 맨날 문제를 야기시킨다, 뭐, 부패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잘못된 거 막아야죠. 비판해야죠. 근데 저도 국회의원을 세번 했지만은, 아, 국회의원들이 해외 가는 건 일이고, 지방의원들이 해외 가는 건 놀러 가는 겁니까? 그거는 잘못된 발상이에요. 아까 김경준 위원장 말씀을 잘했는데, 반드시 자유와 민주와 권한과 권력는통제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걸 통제라는 개념도 사실 적절치 않아요. 민주적 운영 권리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사회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 전제를, 저은 아직도 안 돼. 이런 전제를 달면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방이 제대로 발전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방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앙 국가 중심적으로 중앙 집권 중심적으로 하면 지방이 제대로 된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발전해가고 그것이 국가의 발전을 일으키는 동력을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는 가분히 정치 논리라고 지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정법에 의해서 수도권 차별받는 역차별받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인천의 강화공진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근데 강화공진이 지금 인구가 2만 용한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게 무슨 주제의 대상입니까? 이럴 때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너무 정치 논리가 지배하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균형 발전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정치 논리가 지배되고 사실상 지역의 특성 논리를 통해서 더 과감하게 할수 있는 것을 억제하고 오히려 제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에 인천 시할때그 경쟁의 논리로 인천에서 사실 많은 부분을 할수 있었던 건 인천의 복합의역도 세계를 영종으로 다 유치했어요. 그때 서 34개 도시가 있는데 전 논리적으로 대그했어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인천을 위한 것이냐. 너무 지역 논리를 하는데 정치 논리만 지배하다 보니까 실패한 사으로 제가 영암, 영에 F1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천 영종에서 대박 터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혼합을 무시하는 얘기가 결단코 아니라 호남특성 맞는 개발 전략을 수집해 주지 않고 정치 논리로 획일적인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제가 농림수사식품장관 할때호남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농수축산 산업을 일히고 거기에 관광을 낳다가 얹혀서 해야 된다. 산업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동일한 잣대에 놓고 정치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한 그 특성화 전략을 살려줘야 된다. 근데 아직도, 아직, 아직은 그렇게 예? 지방에 모독 뭐 권한을 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발사. 이런 거는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 앞으로 이제 중앙하고 협력 관계를 하면서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도에 행정단체장이 행정보단체장이고 전무 또는 경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안정부에서 공직자가 국가공직자가 배치가 돼서 이 일을 합니다. 또 소위 말하면 시도에 그 다음 실제적인 권한을 연세하는 기획조정실장 역시 향안부공무 제가 한국 장만한 사람으로서 과감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자세하게 보세요. 아니 시도를 전체로 관장하는 사실상 행정의 총책임자가 행정안전부에서 가상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지난번에 시장을 할때 인천 출신 고위공직자가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인천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할수 없이 두 시장을 들려다 쏘아냈어요. 기획주정부 실장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더 심하게 얘기하면 무슨 조선 총독부 시절에 총독관 파괴하 사람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지역을 제일 잘알고 시장 도지사가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나이스, 부담장을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두라 이거예요. 두는데 이거 명칭을 뭐제2도 시장이 됐든 조정관이 됐든 해가지고 중앙과 전국 지방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아예 행정 전체 책임을 지금 해남부 사는 거예요. 기획조정 실질까지. 소위 말하면 실제적으로는 직급을 떠나서 2인자, 3인자가 행정 안전부. 제가 해남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과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적인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제가 광역단체장을 하고 장관을 했으면 이 문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건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고 진짜 친정한 문권을 이룩해서 지역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고 이런 체계로 할수 있도록 하는 데좀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또 이렇게 다 지나고 왔습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정치 방대체 발전을 위하고 또 나라발전을 위한 일에 제가 할수 있는 역결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정말 많을텐데 옆에 있어서 저 횡재로 장관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네. 하시면 안된다고 그러시만안아니 <웃음> 근데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고 이게 지방 자치단체장을 하다가 국회의 되면, 어, 예, 어렸을 때 얘기를, 골치기적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또 단체장이 되면 또 주장을 하고, 이 악순환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요. 오늘 유정구 시장 당선인이 말씀해 주신 거,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은 안돼라고 하는 그 주장과 그런 구화 근데, 아,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 그래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이게 충분히 국민들이 자정 능력 갖고 있어 이거버릇스 만들 수 있어 이이 이 대립되는 또는 갈등하는 요 문제의 축이 하나 있고요 우리 박한수장사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서울도 지방정부 맞냐 인천도 지방정부 맞냐 맞긴 맞는데 거기 수도권이니까 조금 날라오리라 그런데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라고 하는 이 지방을 살리겠다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오히려 수도권의 지방자치를 또는 혁신을 억제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서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박안수 당선인님은 끝까지 같이 계셔주시고요. 저도 경남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참 기쁘겠습니다. 시간이 그동안 부처 너무 바쁘신 분들을 모셔서 통기가 쉽지 않은데 어, 거버넌스 체제로 사회적으로 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일 교수님 그동안 뭐. 현장에서도 많이 이런저런 조언들 하셨고 한국의 정치문화나 정치구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시고 직접적으로 어, 활동도 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위 이재일 교수님 말씀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우리 12년 마무리하면서 말씀 잠깐 하시고 전체 총괄 마무리 토론을 우리 박완수 장사님께서 해주시면 전체 구도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그 소개가 프로그램에 어, 전 대전 충남 이렇게 됐는데 대전 세종 연구장을 했습니다. 어 김병준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그 인수위원에. 그 참고 자료도 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코멘트 하는 것보다 제가 어몇 가지 어 말씀을 그냥 좀 정리를 그 해봤습니다. 어 우선 그 서두에는 좀 지역적인 말씀을 그 드려볼까 합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신문 칼람을 그, 쓸 일이 있어가지고, 어, 윤석열 정부의 지방 관련된 그런 그 정책들, 그런 언술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보니까는, 어, 일단 그 5월 3일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을 발표를 전체 발표했는데 그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국정과제 이렇게 나왔는데 어, 보니까는 어, 지방 그 국정과제가 110개 중에서 2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보니까는 어, 그즉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또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 만들겠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그 하는데 그래도 정부가 출범을 했다면은 어 부족하더라도 그 세부 과제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봤더니, 어,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목표가 다섯 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방시대라는 그언술나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군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는 여섯 개 국정 목표가 나왔니다 거기는 지방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세부 그 과제는 없죠. 왜는 그 준비가 안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 이 행정부 내에서도 그 홈페이지에서 국정 목표가 다섯 개또 하나는. 6개 이렇게 됐있을때 어, 이거는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마제 생각에는 어, 이 담당자의 실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 그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는 어, 이런 전문가들 특히 이쪽에서 볼 때는 어, 윤석열 정부의 지방에 관련된 그런 정치 언술이 너무 미완적이다 이런 어, 생각이 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그 지방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세부과제를 언제까지 완성할 건가 그런 노드맵이랄까 스케줄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어,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 11개 세부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었죠. 그래서 어그 세부과제를 한 10개 그 하셔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다는 거 제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달이면두달이어 스케줄 모두맵을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 해봅니다. 아주 지역적인 그 어, 말씀을 그,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 지방지역에 관련된 언술, 또 정책들, 단문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주체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얘기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지방시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방향을 한는 내게 얘기하는 그 선이라고 볼 겁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쪽이 과연 누굴까? 그게 행안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또는 저, 새로운 저, 그... 동일 참은 특별 기구가 안 축되면 거기 위원장이 언수를할 거라고 보는데 어, 그거는 아직 미지있죠 그 행안부 장관이 언수를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두번그 원수를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 지방선거 전에 5월 20일에 첫 국무회의가 세종시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그, 언출한 것이 나오는데, 어, 보니까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대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어, 지방 정책. 사실 그 주제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의 방향과 과제. 이런 그주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어, 홈페이지가 대비로 나왔습니다.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비로 한것 같은데 어, 하여튼 그 언술이 보도가 좀 나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6월 14일 날해안부 장관이 17개 시도 지사하고 같이 회의하는 중앙 지방 협의회에서 어,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이것을 아마 그 담당 공무원이 발표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신문을 보도 나왔는데 어, 그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어, 발표를 한것 같다는 그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이 아예 죄송합니다. 에, 행안부 장관이 과연 이 지방 지역이나 원술들 담론 정책을 과연 제대로 할 건가 이런 그 의아심분 있죠. 잘 알겠지만 행안부 장관이 그 판사 출신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선물 정부의 그 지방간로를 어 빨리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그 발표하는 어떤 주체가 빨리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 생각을 듭니다. 어, 네, 다른 시간이 많이 됐다고, 네, 했는데. 아, 어, 그, 어, 지방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일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한 정부 5년 내에 우리가 치른 선거가 다섯 번이라, 그래서 세 번이라고 쓰겠죠. 그 선거가 좀 많다고 보죠. 선거 많다 보니까는 정책 수요도 많고, 또 여러 그 갈등을 자꾸, 어, 누충을 늘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5년의 선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좀두번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럴 때, 어, 대통령제 100년제, 5년제를 100년제, 뭐 4년으로 바꾸면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총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재인 정부 보면은 갈등이 있는 것을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게 선거가 앞고 있을 때 표가 이게 안 된다고. 그게. 그래서 우리 지방 어, 문제, 정치 전체 문제를 고려할 때 예, 총선과 지방 선거가 같이 실시돼서 되 공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아쉬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충분한 시간 못 주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예, 며칠 전에 아까 발표하셨는데. 세부과제를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올라오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의의도 예. 예, 한번 공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이동진 부총장님이 12년 서울에서 부총장 하셨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부총장하면 뭐 균형발전조약이 잘안 보입니다, 사실은. 지역혁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10년 동안 하셨고요, 좋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어, 이동진 청장님이 이렇게 한 10분 정도 해주시고 우리 어, 경남도시사 당선인은 그래도 지방에서 가장 멀리 오셨기 때문에 한 15분 조금 더 시간을 쓰셔서 정리하시고 우리 김용일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고맙을 것 같습니다. 네, 에, 도방부청장 이동진입니다. 세 번의 부청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의미있는 어,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한 제 1회 커버넌스 대상의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오늘 김병준 어, 직함을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왜 국민의힘에 속해 계셨는지 도저히 이해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통찰력과 지방화에 관한 의견을 저하고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문제 저,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큰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의미있게 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작년에 30년째 되는데요. 1기, 2기 선거 그리고 3기, 4기 선거 그리고 5, 6, 7기 선거 이번에 8기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가 다 원사이드하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 2기 선거는 지금의 국민의힘, 산, 아, 민주당 그리고 3, 4기 선거는 국민의힘, 5, 6, 7기는 민주당 이번에는 또다시 국민의힘 이것은 어,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로 치러지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음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선거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지금 발표된 인수위에서 어, 그, 발표한 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균형발전 문제 중에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인수위가 발표한내요 그리고 지방재정과관련된 내용 이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 분권 강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아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균형발전의 기본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요소는 자치분권의 관점을 갖고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추구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방이 소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에기반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이, 재작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의 내용과 크게 다른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새로운 내용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재조정 제조, 문제 역시 이미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일부 반영이 됐고요. 보충성의 원리나 이걸 복제화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보충성의 원리는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혈앤법으로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어, 자치권 강화 부분입니다. 입법권, 재정권, 뭐, 조직권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입법권 역시도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조례를 어, 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음. 어, 이 입법권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헌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권, 이사권 물론 확대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역시 중앙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기능을 한 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오래된 관료사회의 기득권의 벽을 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어, 주민자치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어, 일이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조, 새로 개정된 제1조의 목적 조항에 보면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의 지방행정에 관한 참여를 그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지방자치에서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야말로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가여하는 순간 이것은 주민자치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꾸로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 관변화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또 다른 역관변화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개입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 그리고 어, 지방공권 사전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올해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해서 이 관련법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왔던 여러 제도 개선의 문제라든지 재정,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에 아,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좀 어, 제도를 실행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광역정부와 지방정부도 매우 심각한 가불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광역과 지방, 어, 기초지방정부간의 관계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박완수 당선자님께서도 귀담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에, 두 번째로 지방 재정력 강화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연방제 수준에 달하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어, 지방, 아, 재정 어, 문제의식 국세와 어, 지방세 비중은 8대2에서 임기 내 7대3까지 완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1,2차 재정금권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소비세 비율을 11%에서 현행 21%까지 10%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세의 비중이 일부 국세와 비교해서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만 임기내 7대3이라고 하는 목표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 결실을 대부분이 광역지방정부가 가져갔습니다. 1차 재정분권 과정에서 70%를 광역이 가져갔고 나머지가 기초가 30%입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재정분권 과정에서 협의된 것이 그러면 2차 때는 반대로 기초가 70% 광역이 30% 이렇게 하자라고 했지만 2차 재정분권의 결실 역시도 6대 4로 광역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3차 계획되어 있는 3차 재정금권 25.3%까지 4.3%를 더 인, 어, 지방소비세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3차 어, 재정금권 과정에서는 기초중심의 재정금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 주체가 저는 광역보다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입니다. 또 발제, 그, 그 발표된 내용 중에 국고 보조금 제도를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다꼬리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 자, 지역에서 뭘 어, 자신들이 만든 계획에 따라서 그 보조금을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이 대부분이라서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그렇게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칭 어, 지방비 매칭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12년 어, 구청장 생활을 하면서 초기에 저희 이그 뭐죠 어, 복지 예산이 30% 초반 어, 무상 5, 육 정책이라지전 국민에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지방비 매칭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심지어 서울시 25개국 중에서는 60%가 넘어가는 자치구로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지방재정을 운영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 영향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네. 하시고 싶으신이요 네. 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한두가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 네. 중요한 일이겠죠. 딱 1분만 더. 네, 가시죠. 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인하를 두번을 했습니다. 이 재산세는 기초지방정부의 핵심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세 세목입니다. 기초 시방 정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남의 주머니를 빼서 국가 정책을 실현했습니다. 매우 부도덕 아,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그것이 부동산교부세로 인해서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어, 어, 지방으로 바천에 다 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구의부동산경부세가 260억에 이릅니다. 이것을 대폭 어, 인하했을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전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앞으로는 어, 좋은 이야기하고 뒤로는 어, 이런 식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제 에, 중앙정부가 틀어주고 할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레짐의 전환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씀은 많지만, 드릴 말씀은 많지만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웃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예. 얼마나 수많이 많겠습니까? 해보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권권해달라고 할 때는 광역하고 이게 협력해서 기초가 열심히 싸웠어요. 딱 열매가 생기면 광역은 그때 다시 이제 기초하게 절대 정권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겨 실제로 뭐 국산화돼도 있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려면 이게 재산세를 꼭이 지방정부의 의 기초에 가장 중요한 체험으로 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긴 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우리 박완수 당선인은요 대한민국에살수 있는 건다 해보셨습니다 우리 대통령 회장 거의 다 해보셨죠 공무원도 하셨고 창원시장 기초도 하셨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이제 방역도 책임지고 다 하시게 돼서 이제 선출직으로서는 뭐 대통령 네, 말고는 다 하셨습니다. 경험도 많고 그래서 특히 이제 경남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가장 수도권에서 멀린 지역에서 특히 창원시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한 15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혜를 주신 분님 지오분이라주신다요저반 <웃음> 박원순입니다. 오늘 제가 참 평소에 우리 종교하는 김경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이 컨퍼런스가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컨퍼런스보다도 우리 김정준 위원장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이 내각 강조들 다 모아놓고 딱한 말씀 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웃음>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해 봤던 것인데 실천이 안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주제가 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정리한 걸갖다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방의회 구성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민선자치 시작한 지2 8년인데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아직 지방분권은 안되고 있고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반성해야 될 과제로서 지금 보면 그동안에 이 중앙증, 이 지방 분권을 이야기할 때중앙정부는 놔두고 지방만의 이렇게 분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이 분권만 이야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 수도권 집중 문제도 수도권은 놔두고 지방만 이렇게 균형 발전을 시키는 이런 인식으로 이때까지 이렇게 해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가 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아직도 인식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중앙은 중앙이고 지방은 지방이다. 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 경제 정책 방향을 또 제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전설 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게 또 지금 이제들 수도권 집중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에서는 괜히 우회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와서도 우리 아까 어, 유정복, 그, 인천시장님이나 우리 도봉구 이동진 부청장님은 수도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들은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에 대한 또, 이, 저, 소외감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는데요. 저는, 첫째는 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뭐, 매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지금 다른 부처는 모르겠고,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이거 정말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세계부처. 행안부는, 아까 우리 유정복 시장님은 장관까지 하신 분이 뭐, 인천 광역시 부시장을 <웃음> 마음대로 운명을 원한다고 불편을 하셨는데, 자기 장관할 때고치나해야죠왜안 고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부시장 부지사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도 이제는 행안부가 조정해요. 근데 제가 국회 행안을 간설하면서 이걸 고쳤어야 되는데 법률에 아니고 나중 보니까 시행령 규칙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 지방자치단체 주는 기구조직정원에 가는 규정에 보면 대통령인데, 여기에서 심지어 자치단체 국명칭도 마음대로 도시사가 못, 명칭을 못 바꿔요. 그리고 직급도 마음대로 바꿀 수, 예를 들면은 우리 경남도에 2급이 4명이 있고 상급이 11명이 있으면 2급을 사. 일안 하면 상급자리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못 보내요. 그럼 이급은 4명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자천대도 그 자리에 뺑뺑 도니까 일안 해요. 이런 것도 제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지방에서 할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기획재정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정집 행 기획재정부의 말안 듣고 한개도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의 그 중앙북고 이어존도는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기획 재정고 모든 거 지방의 재정 집행 다 커트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요 제가 볼 때는 지역의 개발이나 도시 개발이나 지역 개발하면 공무원들 국토교통부 여러 수십 분 왔다 갔다 해야 하나 해결돼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제대로 좀 한계라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이 세계부처 장관들 좀 만나서 가지고 지방의 행안부하고 국토교통기획재정부 아까 포괄적 보조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좀이 포괄적으로 좀 권할주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분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뭐 지역에 아주 그 공공기관들 많이 내려보낸다고 그 전정부나 뭐그 계속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백림 위원장께서도 스카이 대학들 이야기했는데 저는 대학들이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방에 그리고 서울 소재대학, 서울 소재 기업 기업 같은 경우에 청계 대기업 본사가 74%가 아직도 서울에 있거든요. 금융기관들 지금 대출 비중 84% 그가 지금 수도권이거든요. 행정기관 내려보냈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10곳 중에 4곳이 아직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뭐 국가기관, 국가기관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인재들도 지금 수도에 뭐 지금 글, 상위 1%근로 소득자 100명 중에 75명이 수도권 소재 직장에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 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 수도권 정비계획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수도권 정비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이 오히려 수도권 규제는 풀고 지방은 묶은 거 아닌가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 정부가 출금할 때마다 국가 균형 발전하고 또 그게 그 대표적인 예가 공장총량제인데요 이거 완전 사문화 된지 오래됐습니다. 수돗권 공장총량제 지금 그 제가 지난번에 당선되고 나서 우리 경남에 있는 젊은 친구들 보고 우리 경남이 불명했을 때도 청년들이 전국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떠나는 도로 이렇게 예, 작년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 불러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의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경남이 이 부산 인근에 있는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은 부산으로 많이 놀러 간대요.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놀러 가고 또 대구 인근에 있는 음 젊은이들은 대구에 많이 간대요. 이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뭐 기간이 어디 있고 일자리 때문에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에 있는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 1년 공급 하나도 안되고 협력사 공급망 하나도 안돼 있고 고객들 안돼 있고 물류 안돼 있고 이거 지방으로 가는 순간 기업들도 전문 인력 다 빠져버리고 결국 전문 인력 빠지는 게 아이들 교육 문제라는 것이 뭐 모든 것이 수도권에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래도 안 가는 거죠 지금 기간 하나 이전해도 그 기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서울에 거주하면서 간혹 지방에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통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볼 때는 아예 안 되는 거아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안부가 228개 전국의 기초자산단체 중에 85억 것이 소멸위기지역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30년 내에 105개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결국 수도권 기초자산단체 빼면 다 소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 안 가서 3 0년이 얼마 남았잖아요. 저는 이제는 정말 획기적인, 혁명적인 대안이 노, 나오지 않으면 지방은 이제 뭐없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이 살기 위해서 메가시티 전략 이렇게 뭐 불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지 키운다고 수도권에 대항이 됩니까? 그러면 불경 통합하고 그 다음에 불경하고 대구 경국 다 통합해서 통합한다고 수도권에 대항이 되겠어요? 안됩니다. 그런거 재정과 모든 것이 중앙에 들어있는데 그수식시키면 오히려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거죠. 지금 메가시티 한다고 해가지고 이 수도권과의 그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산자국과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특별급 시행령 해가지고 거기 보면 뭐 국고보조율 상률조절 하겠다 하는데 국고보조율 상률조절 산업장국적교통부가 합니까? 기업 재정부가 합니다. 기업 재정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부에 부여받는 그런 이거 주지 않으면 메가시티가 아무 소용없는데 메가시티가 그거는 실증도성의 용어가 아니죠. 실증도성의 용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죠. 특별지방자치단체 에 특별한 권한 안 주면 제가 볼때 아무리 키워봐야 그 수도권에 대한 할만한 그런 입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행되는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일종은 뭐 대응 기금마 들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저는 그래서 우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김병준 위원장께서 특별행정기관이 있잖아요. 시도에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이제 폐지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등 낙동과 환경청, 아니 환경보호는 자치단체가 하는데 규제는 환경청이 다 그런 가지고 있어요. 지역체을 하나도 못합니다. 노동사무소, 수단청, 통계청, 국토관리청 다지방자치단체도 없어야 됩니다. 아 중앙정부는 심지어 한한도 갖고 있는 데다 지방에 부속까지 만들어가 지방자치단체를 고지 규제하고 있는데 무슨 지방자치가 되나요? 이거 다 해소해야 되고 메가시티 이거 지금 정부에서 근장하면 좋은데 근장하면 중앙정부에 상호하는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하걸 제가 말씀드리고 예산이점권은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권한 뭐 국세지방세 비밀은 올해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해 봤던 건데 이거 정말 좀어 이번 기회에 새 정부에서 조정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남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전국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이게 전국 광역자치단체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DJ, 그, 김대중 정부 때 단독 다 해제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기초철사체 그린벨트를 장군만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장군 그린벨트 전면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에 그 도시 발전에 아주 묶어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제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그리고 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뭐 이미 그린도트 문구가 그 밖에 도시 신도시 다 개발하고 하는데 왜대초자산사이창 잠깐만 유일하게 아직도 그린벨트 지정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제가 도시사 심하면서 해체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지역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한 건데 저는 우리 저 김병준 균형발전위원장께 기대가큽니다왜러나 누구나 잘 알고 계시고 현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큰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말씀 많이 아껴서 간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게 좀 얘기 들어보니까 중앙정부 권한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다동의. 근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근데 박사에서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 그 주체들이 실제로, 이게 의사결정 권한을 다띄는 사람들에 있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모든 뭐,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같이 지금 동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특별 행정기관 지방이 좀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게 중간 전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자체로 넘주전 넘겨주면 훨씬 국가가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특별한정기관으로 두는 게 의미가 있나 모는 생각도 많이. 해요. 이건 뭐 교육에서 저뭐환경뭐 고용 뭐 모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이런 것중 일단 이걸해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에서는 이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한 10년 넘게 살고 또 지방 가서 한 2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요번 지방당원 때 이동진 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참여하고 싶고 지방행정 바꾸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데 이놈의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진 이 정당에 들어가서 정말 죽어도 못하겠어. 근데 로컬 파티를 허용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이 진영 논리를 그대로 안고 내가 선거 출마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 지역에서. 특히 이제 지역주의가 압도하고 있는 영원함에서 그게 특히 심한데, 혹시 목칼바치를 위한 뭐 정당복 뭐 개정 이런 거를 이게 거버넌스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뭐 자치무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웃음> 하실 <하신 웃음> 말씀들을 려서 <줄여서> 하시느라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어, 저도 사실 뭐, 이야기 드릴 게 많습니다만 줄여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유재일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동진 고천명님 이야기 하신 부분하고 좀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 유교수님은 그 이, 저, 지방화나 균형발전에 대한 과제가 도대체 정리되지도 않고, 그, 뭐못 봤다라고 이야기하 이제 저희들 불천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동진, 이제, 구청장님 보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느냐. 이동진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번에, 지역 균형발전 특위는 형식상 인수위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법률적 규정이 당선인은 인수위만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수위 안에 넣어 있는 것을 했지만 사실은 병렬조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인수위 따로 사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는 인수위 나름대로 자기들 110대 과제를 정리를 했고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균형발전대로 과제를 따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수위는 먼저 발표를 했고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공청회까지 다 그치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지역공청회를 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5대 국정과제가 이 제시가 제 되어 있고 그걸 이제 이동진 구청장님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지역과제는 지역과제별로 별도의 과제로 어그어 그, 어, 도합해서 한1 0억의 과제가 지금 만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어 다음에 국정과제 발표할 때는 전부 종합화해서 같이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체계 체결, 관리체계가 된다 보니까 잘못돼서 어, 유교수님 못 보셨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죄송하게 또 소무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 앞으로 이제 다 합쳐져서 아, 지금 국정과제 비서관이 정보 종합해서 관리를 하도록 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동진 부창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 이제 이, 그 우리 균형위에서 나온 그 과제들을 어, 아, 이러 그러니까 이제 같은데 계속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하소의서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 이제 관장하는 그 기구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비가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중긴 이제 지방권권 위원회가 있고 이제 균형발전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건 잘못됐다고. 대통령의 자문기구인데, 자문, 대통령이 이제 그 임기가 다하면 자문기구는 자연스럽게 거의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임기2년이라고 이분들이 이제 그냥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이거 뭐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의 안 받으셨어요. 예를 들자면, 지역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국가교행발전회의가 30년에 아마 진행이 됐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한번 참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옛날에 60몇 번을 했는데 그 60몇 번이에3 0 번을 대통령이 직접 주제를 하고 직접 참여를 하고 수시로 불러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위원회 만들 때상견례한 다음에는 이 위원회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동을 안 받으셔놓고는 심지어 말하자면 3월 1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지금 일주일 전에 위원상당수를 위촉하고 가셨어요. 이분들이 지금 임기가 2년이라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의 정비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정비가 돼야지 되고 정비가 정말안 되면 이제 정 정비가 정말 안 되는 경우는 할수 없이 대통령이 별도의 위원회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아, 이런 발표라든가 이것이 이런 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 이 자, 이 정부에서 지금 참 신전 무슨많는 과제들이 이게 지금 기존에 다 하던 거 아니냐. 지금 자치법 개정 안에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치를 하자는데 자치, 에 그렇게 말하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과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예를 들어서 보충성의 원칙이라든가 주민자치의 원칙이라든가 또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어느 국가 없이 다 되죠. 문제는 이 실행인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안에서 어, 지난 1월 13일 날 발효되는 지방자치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건 역시도 대단히 소구스러운 말씀을 하지만 이 분식입니다. 왜 분식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안에 그 규정들을 다 보면 좋은 거다넣어놨어 좋은 걸다 넣어놨고 자치의 다 넣어놨는데 뭐가 있느냐? 대체로 보면 법을 씻로제정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시킨다. 이거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면 그냥 조항만 넣어놨지.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것을 하기 위한 자, 조치는 하나도 안한 겁니다. 그, 그거를 지금 1월 13일날 원래 발효되는 걸로 이제 해놓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무슨 과제를 안하는가 하면 그것을 실행해야 될 과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우리 세상에 있는 그 보편적 규칙을 이제 실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 부분에는 이제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민자치를 어떻게 국가가 관여를 하고 규정을 하겠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전부 안 됩니다. 오히려 뭘 하겠다는 거면, 다만, 그 베이스를 강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민 투표라든가 주민 소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되, 주민의 지금 현재 그 성립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격을, 요건을, 요건을 다소 완화시켜서 주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어,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거지, 뭐, 주민자치에 직접 관여를 할때이 전혀 아닙니다. 재정적 강화나 포괄 보조금 문제나, 이거는 뭐다 우리가 아는 거니까, 어,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지.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권난을 이왕 받고, 그 다음에 이 재정을 이제 또 강화시키는 문제인데, 여기에 자치단체 장들이 적극 나서줘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포괄보조금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 포괄보조금이 상당히 더 줄어들습니다. 었 말하자면 균적 해기만 하더라도 그자유개정이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줘 됩니다. 자치단체 장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좀 따져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국가가 의무지치로 강조하는게 굉장히 많거든요. 법지 관련해서 법 통과 시켜고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가지고 재정을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도시의 구청들이 복지예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9 0년대에 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재정적 의무를 강화시키거나 실험을 부여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재정역량 평가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들어갔고 재정역량 평가를 해서 그것이.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담을 심을 때는 중앙 정부가 그게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는지에 대한 안을 같이 제출해야지만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되는 아, 이런 장치를 해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어, 드리고 있다. 근데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시장도수구청장이나 시무지사들께서도 힘을 합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그다음에 조금만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거 이제 사실은 제가 참여정부 있을 때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그 공을 들인 부분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안 되니까 제주도에서 일단 우리가 없애볼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문제는 되게 노동청 같은 지방노동청은 이게 IL로 협약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데, 다른 거는 사실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가시티 문제는 그 박원수 단인님 이야기해서 메가시티 문제는 이게 당연히 지방 자치단체에그 자율적으로 이제 그 휴무하는 데 중앙 정부는 당연히 그 규모가 크지는 만큼 소위 외부 효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크지는 만큼의 상응하는 권한을 메가시티에게 줘야 됩니다. 그거 안 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는 어, 결국 공고나와 연계해서 같이 가야지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아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재정 권한. 강화하는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그 다음에 로컬 파티는 이건 지금 정말 우리가 다 전부 한번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정치적으로 이 로컬 파티가 해봐야 워낙이 지금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 지방 권한이 강화되어 있으면 이것이 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방에 이게 권한이 별로 없고 모든 이슈가 전부 중앙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로컬 파티가 숨을 쉬지 못하는 이런 구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공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더 성숙하게 더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발표대로 따르면 수백 년된 숙제고 또 우리가 다 단체장이나 뭐 이런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돌아보면 수십 년된 관행과 어, 숙제로서 남아 있는데 이걸 두 시간 토론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중 얘기를 들으면서 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게 어, 우리가 후발추격 국가일 때는 뭐 앞에 몸사례가 있어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다실선두 국가 비슷하게 되니까 이걸 개척해 나가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각 지방들이 자기의 특성과 고유성에 맞게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래야 대한민국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런 부담은 사실은 덜수 있거든요. 그러면는 지방자치나 분권 혁신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때 굉장히 중요한 길 아니냐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며 은행위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거버넌스를 넣어 국가거버넌스를 이렇게 좌, 이렇게 앞에 슬로그를 잡걸었는데아 지역거버넌스를 좀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더 폭넓게 좀더 촘촘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거버넌스의 거버넌스 이게 국가거버넌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 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하겠습니다 예, 그딴 예, 그,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저보고 좀 역할을 해주 <웃음> 했는데 죄송하게도 저는 사실 선거에 예,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더 제가 좀 공헌을 했습니다. 그, 제가 공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 돼서 이 부분으로부터 이제 조금 뒤에 물러서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께도 약속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전달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도 더도 귀하게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을 안 하겠다는 딴것 때문에 공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하는 레짐 체인지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큰 이데올로기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걸 하자는 오히려 제가 학자적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천차가 하게 될 텐데 그게 결국은. 교령발전과 지역, 아, 지방공거리의 문제니까 아, 결국 같이 아, 가치정보를 헤망하겠습니다. 예, 약간 시간이 오버가됐는데요 우리 귀한 시간 돼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김명준 원장님 그리고 정말 멀리서 오셔서 경험을 잘간략하게 정리 중인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기초지자체에서 일을 해 주신 위 이동진 특봉구총장님 그리고 대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정치학자로서 그리고 현실에서 이런저런 정책과 사업들 함께 고민해 오신 유재일 교수님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계기로 저희가 새로운 길 새로운 민주주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어, 많은 상상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이 제일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정리하겠습니다.